바쁘나? 아니, 시간 많아. 아, 시간 많아? 어. 아빠는 이제, 이제 내일 모레되면 2022년 되고 해서 어. 아빠한테 좋은 거 말씀 같은 거 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 아빠 들을 수 있어요? 아, 그래, 그래. 아, 그럼 한번 해볼까, 내가? 너, 너 이, 22년 기대되네. 뭐 말인데 한 해봐라. 아, 알겠다. 잠깐만 기다려와봐. 어. 10편 23편 말씀 요아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삶아 답답한 게없대 시퍼랑 풀구딩이에 내디비 지고 저스나 또랑가로 내로 이끄신대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 카시은다 저그채면 때문이라 카네 내 죽을 뻔한 곧자고 뒤끼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있음을그 빼기 참말로 여건 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,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.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게 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 줄 테, 죽기니까 내사옷짜든지그 옆에 딱 붙어 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. 아멘. <웃음> 이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해했나요? 그럼 그십0인가라면 2, 3는그 며칠까지 한거예요 그거 이게 끝까다 익은거지? 이서 너무 웃어가지내발너다 아... 다 너무 많이 웃어서 게다 눈물다 가돼 <웃음> <웃음> 그렇다 그래. <웃음> 아, 이만 안 걸려 봐요. 안 걸린다. 이거. 결 많이 봐도 그래. <웃음> 하나 좀 모릅니까? 이거 가 알아봐.